안녕하세요 하스펀입니다. 하스펀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미있어질 수 있습니다. 하스스톤에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면 주미디어 네이버 닷컴으로 제보해주세요. 그럼 이번 하스펀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용없고.. 아용이 해적.. 해적물록 없어? 삼정족하고 그러고.. 그래. 방금 하스위들 얻으실 수 있겠군요? 너는 왜 나오는 거냐? 하스들은 줄었지만.. 빗송이두 갠데 중립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건데. 아이고, 송승일님 2개월째 구독 감사드립니다. 아유, 승승일님 감사합니다. 얘가 황금이 되면 좀더 행복할 것 같거든? 오! 아, 궁어군주 언제 나오냐? 얘너 뭐하냐? 아 괜찮아요 이겼어 이겼어 야이 와중에 있는 게또 뭐야 아 이겼어 이겼어 저기서 나올게 없어 오히려 파밍해서 좋아 와 진짜 봉 <웃음> 드디어 봉어군주 나왔구만 와, 엄청 많이 컸는데? 이번 턴, 잠깐만. 이번 턴, 이번 턴20큰 거야? 베라버닝, 달달해. 감사드립니다. 타조위의 타조님. 아, 감사합니다. 타조위의 타조님, 감사드립니다. 아, 뭔가 아쉬운데, 이거. 이것도 한번 더, 테라버닝,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강 나왔어, 테라버닝. 와, 역시, 역시, 믿고 있었다고. 아 이거 연계 지리는데? 어민프, 어민프, 이샤라지 용사, 이, 이 콜라보 뭔데? 와, 뭔데, 이거 진짜? 아 잠깐만, 무한 테라버닝인데, 진짜? 아니, 이번엔 또 얼마나 키우는 거야? 아까 20 컷잖아. 야, 또 얼추 2 0인데 또... 아이, 지... 어... 이번엔 18컵다. 아이씨, 야, 비송 효율이몇 배야? 이거... 이거... <웃음> 은거 얘가 지금 사성에거 노는 거라거대안질것같거데 어우 독성도 넣었네요 어 갈라지는 환영 이거는 근데 질 수가 없죠? 이미 카드가가 발동을 했기 때 아니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아니 폭탄이 무조... 아! 무조건 배제 바로 들어와 있고요 아, 내처음부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여기, 니가 여기가, 여기가, 아잇, 야, 여기 쳐졌으니까 딱 됐는데, 까비야. 아, 어, 야. 어, 딱가이씨 <웃음> 아, <웃음> 악마 가져왔어야지! 보내봤네. 뭐야, 이거 악마 제거 안 해도 3골드 먹어요? 뭐야? 나 지금까지 이 메커니즘 몰랐어.